う <shrie> 정원이 누나? 정원이 누나 안녕해? 정원이 누나 어디 있어요? 정원이 누나? 정원이 누나 어디 있어요? 정원이 누나 보러 갈까? 정원이 누나 어디 있어요? 정원이 누나? 어디 있어요?